어떻해? 나 혼자밖에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거야? 점프! 도움 닫기를 해야 되는구나. 아! 아니잖아.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Full Void라는 제목의 페르시안풍 퍼즐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죠. 나도. 와, 조작법도 간단해. 그냥, 방향키, 스페이스, 상호작용 쉬프트입니다. 어, 뭐해? 쫓기고 있네? 일어나 빨리. 이제 왼쪽으로 달려. 아아 어? 뭐야! 어, 왼쪽으로 가면 안 되나봐. 아니, 퍼즐 플랫폼. 어, 나 처음 봤어, 이런 거. 빨리. 저 뭐야? 안 쫓아오나?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서 잡힌 거냐? 아니면 시간 제한이 있는 거냐? 점프. 안 오나 봐. 점 아! 아, 맞다. 점프가 스페이스였지. 아, 위키를 눌러가지고. 미안해. 지금 보니까 도시가 뭐에 점령된 것 같은데요? 그죠? 약간 전쟁난 것 같은 배경. 점프! 아우 잡아 됐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 상호작용? 응, 음. 반응이 없어. 뭐지? 숙여서 아래로 넘어간 다음에 일어나서 오 해킹? 스페이스로, 딱! 관을 만들어버리고, 자. 어? 어? 저 뭐야? 어? 이, 일어나보자. 사람인 것 같은데, 뒤에 뭐가 선이 연결되어 있는. 아, 아 반, 응이 없는데요? 왜 어, 야, 신발 마찰 소리 되게 리얼하다. 퀄리티가 아주 좋아요. 얘 작동시키면 올라가겠지? 잠깐만 그 전에 여기 들어가지나? 안들어가지네 점프. 자, 작동. 어! 뭐야? 아! 뭐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어떡하? 어! 스페이스, 스페이스나 쉬프트. 저뭘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고개를 숙였어요. 아, 뭐야! <웃음> 이제 괴물이 좀 멍청한데? 점프! 이제, 이제, 이제 어떻게 아래로 내려가 어 이제 올라가진 못하고 다시 내려가 그리고 왼쪽을 가려고 했는데 유리창으로 막혀있어서 가지 못하고요 오른쪽으로 점프! 이렇게 넘어왔고 이거를 타고 내려가요. 분위기가 스산한 게 되게 기묘하고만 아, 제일 좋은 점이 지금 언어가 없어. 너무 행복해. 나 이런 게임 너무 좋아해. 왼쪽으로 가볼까? 짬피! 야, 분위기 봐라. 어? 저기에도 머리에 어떤 선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여요. 뭔가 사람들이 다 감염됐나 봐. 아, 어, 뭘까? 이 스토리가 너무 궁금한데, 아까 그... 나 쫓아오던 검정 데물은 뭐고? 어떻게 나 혼자 밖에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거야? 점프... 아! 도움닫기를 해야 되는구나! 아니잖아 아좀더 앞으로 가야되는것같아요 지금! 아우씨 야 근데 이거 세이브가 되게 개념이다 이어 오케이 브이열하고 어. 있네 저분 아 요즘 브이열이 대세라더니 역시 왼쪽으로 유리창 깨고 들어갈 수는 없겠지? 그래, 허튼 짓 하지 말고 그냥 가자.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이 아파트 이웃이셨네? 뭐야? 안녕히 계세요! 아! <웃음> 진짜로, 진짜로 안녕히 계세요 해버렸네? 점프! 어? 오, 오, 다행이다. 와. 부실공사, 만세 만세 만만세. 오른쪽으로 쭉 가면 어떻게 되지? 음, 이런 모양으로 되어있군 엘리베이터가 지금 왼쪽에 더 높게 돼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못가고 있는 상황 점프 하면서 이거 못잡아요 그냥 올라가야 돼요 점프, 시프트 어, 해킹 아 키를.. 키를 입력할 수 있네? 일단 실행! 한번 내리고 두번 내리고 된.. 된건가? 한번더 내리고 실행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들 사다리 타보셨어요? 이 정도 높이의 사다리? 진짜 팔다리 다 후들거립니다. 진짜 진짜 진짜 개 무서워요. 이 정도 높이 사다리 타면은 와 진짜 손에 힘빡 들어감. 이거 안 켜지지? 음, 점프 올라가 와 어? 어? 내려가네. 어? 꺼졌는데? 해커는 몸이 병약 음.. 하다는 편견을 버리네요. 파쿠르 선수 해도 되겠는데? 점프! 아, 어, 야 무너지는 것 같은데? 어어! 야 무너지는. <웃음> 어? <웃음> 과거 회상이야. 바로 왼쪽으로 돌아가서 다이브.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내가 왜 다이브를 했냐면 아까 여기에 발판이 있었잖아요 여기를안 넘어가고 여기서 여기로 점프했어도 여기 다쓸것 같긴 하거든요? 좀 궁금했어 아래로 또 내려갈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어쨌든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와이라노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어 여기 열릴 것 같이 생겼는데? 야, 분위기가 되게 무섭다. 너무 마음에 들어. 어? 이거 엄마입니까? 엄 엄무니? 넘어가고. 이걸 밑으로 떨궈 봤자 의미가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밀어 볼까? 아, 오른쪽으로 밀어서 트레인에 붙여 가지고 이걸 발판 삼아서 올라가려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가 보다. 어 아이 내 이럴줄 알았어 내 이럴줄 알았어 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어,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점프! 개는 개는 또 멀쩡해 보이는데 좀 마르기는 했는데 뭔가 감염되어 보인다거나 그러지는.. 내려왔어요 비밀장소인가? 어? 뭐야? 어? 우와 야 대박! 야 이거 대박인데? 방향을 꺾을 수 있어 자 하속으로 쫓아왔나 본데요 어이 그림자 뭐지? 세야한데. 여긴또 어디야? 어? 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점 뭐야 점프..어! 매달 수 있어요? 파이프 잡고 올라가기 아힘 좋아 이거지 아이고 이씨! 아 깜짝이야 아..뭐야 아 다시 올라갈 수 있나? 화상품 걸리기 쌉가능인데 이거? Yeah. Yeah. 아 뭐한거지? 내려갔다가 한 번에 점프! 오안 떨어졌어 한 번에 점프! 여긴가? 어어 어, 여기가 길인가 봐 다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와 다시 돌아가기도 가능? 그러면 여기 아니 점프하라고 야 아니 반대편으로 점프하라고 아까 맨 처음 맨 처음에 우리가 가지 않았던 길이 있잖아 거기를 잠깐만 보고 갈게요 내 예상으로는 아마 아무것도 없을거기는 한데 여기에서? 음.. 아아 아까 그.. 뭐라고 해? 하수구.. 통로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물 내리고 있어가지고 이끼가 껴서 미끄러워가지고 못 가네 그래서 이걸 완전 그냥 360도 반대로 돌아간 거예요? 이건 뭐야? 거미야? 뭐에 대한 경고지? 궁금하네? 여기 다른 적이 있나봐요 망치로 내려 찍는 모션 같다고? 아 그런가? 난 그냥 거미로만 보였어 들어가고 이 밑에 딱따먹기 표시가 있네. 사람의 흔적이 있어. 확실 어. 여기 비밀 근거지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여기도. 아, 우리 여기로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어, 뭐야? 어 응? 두웬이와! 아니 나 진짜 최상을 더해서 달렸는데 뭐지? 이러지마 점프다요 이놈아! 어도지 멍청한 놈! 왜 쫓아와 그러니까? 내려. 와.. 파림 진짜 미쳤다 반대편으로 왔어요 지금 상호작용 내려 물이 끊어지겠지? 음.. 조.. 어? 핫 달려 어.. 좋아 오른쪽.. 오이씨 우리의 목표는 여기 있는 배수관을 전부 다 멈추게 하고 오른쪽 하수구로 가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여기로 가서 요거랑 요거다 오케이 왼쪽에는 길이 없고 오른쪽으로 가면 음 나이스 오 내리고 이번에도 다시 올라가나? 좀 천천히 올라오네. 오케이. 멈추고, 저거 딱 없어지는 순간 바로 점프 됐스 아이, 야, 이 개새끼! 이 까, 다스, 까. 후, 잡았 <목소리> 점프. 아! 아, 억렬! 아, 저기 잡고, 난간에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쉬었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점프! 좋아 한번더 가자 누가 페르시안풍 아니랄까봐 아주 난이도가 높군요 페르시아 왕자도 난이도 진짜 높잖아요 요즘 애들은 모르려나? 이거 뭐지? 어? 기계야? 일단 색깔만 봤을 때는 아까 개랑 개 멍멍개 나 쫓아오던 개랑 지금 색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로봇이었던 건가 뭐지 점프 한번더 왼쪽으로 점프 잡고 저기 이게 길이 맞아요 아마 <웃음> 보이는대로 가고는 있는데 정상이 아닌데? 내려가고이거 뭐야 아익 야이!! 아 왼쪽에 물이 담겨져있는 방이라는 표시가 있네 여기 창가가 어 여기 물이 가득 차있구나 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 방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을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않지 않아요? 이건 뭐야 해킹 예가 yeah. 깔끔쓰 응 안들어가 오른쪽부터 보자 막혀있네 응 들어가 <웃음> 음 이거는 이거를 만져볼까? 오물 빠진다 이제 왼쪽 왼쪽 탱크로 옮겨갔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문을 열수 있겠죠? 열어 음... 왼쪽 방은 열면은 절대 안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냐? 그지? 하나 아, 궁금한데 열어볼까? 그럼 똑같이 쏟아지고 오골게 이렇게 되겠지? 가지 말자 잠궈어 뭐야 에? 나니? 나니? 니나? 됐어? Easy. 어, 알파벳 A? 맞아? 저, 뭐야? 사람이야? 뭐지? 어, 거미네. 야, 아까 그려져 있던 거 거미네. 망치질은 개뿔. 거미네, 안 들켰네.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개빠르게. 어우씨다뗄 뻔했네.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어우야 아 이거 못가는데? 내리고 가운데 왼쪽 오른쪽이다 가자! 어? 밟으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밟아 아 그냥 약간 들어가져버리네? 점프 자체가 안 돼요? 점프키를 누르면 여기 안으로 들어와져버려서 이건 뭐지? 어? 음~~~ Delicious 다시 멈추고? 그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지? 그냥 벽이네요? 오케이 아프냐? 잠자고 있어 어? 해킹? 가능? 조종이 되네? 잡기 초록색이야 뭔가를 잡을 수 있어요 뭘 잡을 수 있는 거지? 일단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간 다음에 잡기 명령을 다 수행하고나서 빨간눈으로 바뀌는게 되게 중요해 지금 그지? 오른쪽으로 계속 쭉 보내면은 이 난간이 떨어질 텐데 일단 모르겠다 냅두고 이 방을 들어가 볼게요 이 방이 너무 궁금해요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여기 숨는 곳이네 안녕히 계세요 뭐야 <웃음> 에? 뭐야 그냥 떨어지니까 부서졌는디? 아니 내구성이 좀.. <웃음> 어? 뭐..뭐지? 어, 아니 진짜 뭐지? 아니 그럼 여러가지 상호작용이 가능하게왜 만들어놓은거야? 이렇게 갈거면? 모르겠다 어 조심 오른쪽에 거미 있어요? 어 위험했다 아야 상호작용 틀어 동시에, 기다렸다가, 하나, 둘, 렛츠고! Yeah, baby! Thank you, bat!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해킹을 해서, 재생.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자란데? 딱 맞네? 철컹? 예아 yeah, 베이비 돌아가! 거기 가만히 있어 주인공은 갈거야 렛츠고! 하... 이거 너무... 너무... 너무 무난하게 너무 잘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재미가 없네... 원래 이런 게막 이렇게 좀... 어? 당하기도 하고... 오골계 몇번 보고 그래야... 장작분들이 재미를 느낄 텐데 말이야 너무 이지 y 잡기? 뭐지? 이리 와이 파이프는 뭐 아무것도 아닌가? 장식인가? 왜 있는거야? 좀 의미 없는 오브젝트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네 요 순찰을 뒤따 천천히 한다. 이 악물고 그냥 안 보는 수준인데? 내려가. 야이개색와 왼쪽 봤다 다시 오른쪽을 볼 줄이야. 조금만 더 패턴을 파악했었어야 했어. 오케이 지금.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잠깐만. 타이밍 맞춰서 틀어야 돼? 소름끼치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기다려. 아아아인공아아고 있는 거안 보이니? 오른쪽 잠깐 봤다가. 어? 왜또 그냥 내려가? 지금. 아 <웃음> 지금. 아씨 야, 거의 보자마자 왼쪽에서 날 보자마자 틀어야 돼. 지금? 그렇지. 완벽한 타이밍. 뭐야? 벌써 끝났어? 아, 어... 씨. 애미야 요즘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 풀린 데모 게임들 다왜 이러냐 불량이 아주 짜다 못해 바닷물이다야 아 맛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겠네 일단 재밌어요 재밌기는 재밌고 스토리도 어떻게 될지 좀 흥미로워 특히 그 인간인데 머리에 선이 연결되어 있는 그 그림자들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세상이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됐는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아직 좀덜 풀렸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개발이 되면서 새롭게 나오는 적들의 모습도 되게 궁금하고 흥미롭네요 용량도 엄청나게 적고 이런 도트, 픽셀 그래픽이 약간 고전의 느낌을 살려주는 게 굉장히 좋았다 브금도 되게 8비트 브금 너무 좋네요 아, 근데 너무 짧다. 빨리 정식 출시됐으면 좋겠네요. 아, 제도로 가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풀보이드였습니다. 어, 과정료. <목소리>